나의 쌍의 이행이다 와, 이거 진짜 낫길 뻔 했어요. 틀렸죠? <웃음> 나의 쌍의 이행이자. 그렇지. 감별할수 어. 있지, 이거? 네네네네. 아, 진짜 낫길 뻔 했어요. <웃음> 나의 DNA 하면 가해 두배 맞죠? 그렇지. 나의 영색체쓰는 가해 두배 틀렸죠? 이거요. 잘했어요. 여기, 여기 잘하는구만. 이거. 네? 그냥 네. 가기 전에. 한번 네.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스킨 같은 거 간략하게 간략하게 갖고 왔어 이거 무슨 분열 같아? 세세포 분열이야 어? 뭘 보면? 어떻게 알수 있지? 어.. 이게 이렇게 분리되는 거 보면 어디 어디 분열 기에 열석 분체가 분리되는 거는 감수 2분열이랑 세세포 분열이 있는데 어. 두 개로 나눠지니까 세세포 분열이야 너무 잘했어. 여기다가 간략하게 그냥 진짜 특징들 있잖아. 네. 그래? 간 무슨 긴지 막 이런 거부터 해서. <목소리>